노이터. 안녕하세요, 자세히 여러분들. 소원이 놀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요, 김치와 소원이 놀터가 콜라보로 만들어진 김치 냉장고 시켓이에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김치 냉장고가 김치를 맛있게 잘 익혀주고 보관도 잘해준대요 그럼 김치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배추김치 동치미 오이소박이 깍두기 생선이랑 고기도 들어있어요 소스들이랑 우유랑 맛있 것들이 들어어요 김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아래도 열어볼까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매운이 들었어요매도은 이제 넣어주고, 파인애플도 있고, 여기는 가을코로나 봐요. 제밑에도 열어볼게요 여기는 채소들이 여긴 들어있네요 김치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이, 이 재료들로 요리를 해볼까요? 요리하는 데가 없다고요? 뒤에 있어요 뒤에 키친 룸이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빼면은 여기에 요리한 데가 있어요 수원이 시원이가 요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같이 요리를 해볼까요? 먼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수원이 시원이도 손을 닦아야죠 먼저 손을 깨끗깨끗이 도도도도도도. 누나 난 누나 도우미 할게 응 알겠어 먼저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야 하는데 음 나는 이 고기가 좋으니까 이제 전기 레인지를 켜야겠다 전원 슈슈슈슈 맛있는 남새가 지금부터나 고기를 한번 접시에다가 넣어볼까 접시 한개 들고 오. 그다음에 휘퇴 고기를 완성했어. 시안 치안 도미 시아나 여기다가 밥좀더 줘. 응, 오죠, 오죠. 오 밥이 잘 익었는 걸. 이제 김치 담자. 그래 김치 마쇼죠음 일단 깍두기. 깍두기도 몸에 좋아. 시원한 돈치미. 이번에는 간식을 챙기자. 그래, 누나, 내가 가지고 올게. 응. 언니, 사과를 가지고 오고. 바나나를 가지고 가자. 내가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누나가 좋아하는 사과.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오, 맞았어 누나, 누나, 가지고 왔어. 응. 한번 씻어볼까? 아, 깨끗해졌다. 우리가 만든 거 맛있게 먹자. 응, 누나. 맛있게 먹어도 고고싱. 김치 냉장고에 내가 좋아하는 김치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거는 봐도 봐도. 짜자잔. 뚝이었습니다 김치 중에서 저혀 깍두기가 제일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김치가 좋으나요? 딤쨰야 소원이놀던 콜라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